트럼럼 키엔 매일 벌어도 안 남네 뻔한 돈 얘기만 뱉어도 절대 안 뻔하게 아마 셔도들끼리 프로모는 짜죠망 하더라도 왈바 알아서 먹고 살아. 내까라를알아보 키드 풀용내 부르고 두려 얼굴에 미소만 은자동 수익 못 내는 무로 비칠렸는데 바로 봐도 입금된 듯이 배고팠는 대로 살아. 단가는 싸지만 수월이 안 받아. 사랑 있다면 돈은 안 받아. 주는 못남기자은내말하 근데 조밥들이 빵으로 쓸어가니 마음가짐 물론 배못채우지 조심은 갖다 캐줘 버려. 다이처 먹어 보긴 커녕 있는 돈 없는 동글금 모아. 장비와 작업실 구했지만 채워지는 행복감. 월마다 세워나간 돈및 빠진 독에 월급붓기 이걸로 생존조차 힘들었으니 이제 어린 마음 가는 선 그치? 모두가 삶을 스포츠로 배워서 온통 숫자로 평가가 매겨져 타이로 타인의 순위에 자고로 내려서 내 행복의 기준과는 다르게 가족이 불행해 보이니 그거 무너뜨릴 때까지는 참고서버러 이씨발지지 취징. 취징하고 울려라 지갑 열리는 소리 F**k u c 너가 주는 성공의 색깔 체인 거치 걸리지 않고 항상 봤진나머리내것안 보여도 들렸지 만 발치에서 취하고 울려라 지갑 열리는 소리 너가 주는 성 동의 색깔 change. 서치 걸리지 않고 항상 밭지나 멀리. 내것안 보여도 들렸지, 몸 발치해. 돈이 날 줬던 거. 찰랑임 허리 끈졸라매 단단히 날맘 많이 봤다니 삐뚤어진 면상에 대가리 씨네바 가지 근데도 표정이 좋아 너네 벌었잖아 어? 전부 눈이 도네 어? 내게 총알이 남았다면 걔네 왔고 어? 전부 재건축해 어? 줬을 어? 건데 돈 어? 막히는 너네 조겠다아마 추워낙는 기획사 애들 사기 잘쳐 이젠 연습생 역력들이 믿는 애들까지 판쳐 어? 똑같잖아 걔들 랩프 스타일 어? 레슨으로 돈 벌잖아 어? 제자라 불리는 애들은 돈 아깝고 몰라 죽나 아깝. 아깝 내 재능과 가난을 같이 주신 신은 어디에? 야. 내 시간을 알바에 쓰다니 그건 불공정 거래 데는또 밥값 팔아내 미친 새끼 한길 라면값에 땡전 한푸이라도되니난 봤어 너 많은 돈 동시에 보여 나의 작은 손날 거쳐 가도 못답은 뭐 없어 내게 남는 건이위 사업이 최고야 역시 꿈들은 펼치 기회도 없이 같은 곳을 받는 걸 다들 똑같이 사장으로 취직하고 울려라 지갑 열리는 소리 F**k 너가 주는 성동의 색깔 체인 거칠거리지 않고 항상 봤지 난머리내건안 보여도 들렸지 먼발치에 시작하고 울려라, 지가 열리는 소리. f u k 너가 주는 성공의 색깔 c h a n g 리지 않고 항상 밭지나머리내것한번 여긴 들렸지, 몸 발치해. Go on, 이날 줬던 거.